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세상에 돈이 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죠 남자든 여자든 돈은 참 귀한 거니까요 그런데 연애에 있어서 왜 여자들은 남자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걸 좋아할까요 반대로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지 않는 남자를 왜 별로라고 생각할까요 오늘은 더치페이를 싫어하는 여자들의 속마음을 정리해봤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간혹 오해하실 분들이 생길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더치페이에 대한 오르냐 그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남자가 여자를 먼저 마음에 들어 했는데 그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은데 그런데도 여자에게 더치페이를 제시하는 남자들을 여자들이 싫어하는 이유 그런 상황에서 더치페이를 싫어하는 여자들의 속마음을 정리한 거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치페이라는 것은 요 내가 쓴만큼 내가 누린만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거니까 합리적인 것이면 분명해요 근데 문제는 요이 사랑이라는 것은 요 합리적인 걸로 생각하면 모순투성이라는 거죠 남자들이 여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꽃을 주는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로맨틱한 남자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보통의 남자들은 요그 꽃다발이 참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꽃은 시들어서 없어질 게 분명한데 잠시 잠깐 내 상대방의 기분을 업 시켜주기 위해서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제법 비싼 돈을 들여서 사야 된다는 거 그걸 생각해보면 분명히 비합리적이에요 근데 여자들은요 로맨틱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로맨틱과 합리성이라는 단어는요 어떻게 보면 반의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합리성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건 여자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로맨틱함으로 무장해서 나에게 다가와도 내가 그 마음을 받아줄까 말까인데 처음부터 합리성을 내세워서 다가온다면 그 사람과는 앞으로 계산적인 관계밖에 상상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자들 입장에서는 요 더치페이를 요구하는 남자는 이미 다른 남자들보다 로맨틱함이 많이 떨어진다고 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는 나를 진짜 사랑해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나쁘지 않으니까 한번 만나보려는 거고 만나다가 싫어지면 깔끔하게 헤어지려는 생각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나는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남자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더치페이를 싫어하는 여자들의 마음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요별 볼일 없는 남자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 정말 많은 남자가 요 돈이 별로 없는 여자를 만났을 때 더치페이를 하자고 한다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물론 돈이 정말 많은 여자가 돈이 별로 없는 남자를 만나서 더치페이를 요구해도 같은 생각이 들겠죠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돈이 많든 돈이 적든 상관없이 각자가 먹은 건, 각자가 쓴 것은, 각자가 지불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남자가 합리적이라서 돈을 각자 지불하자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부담을 덜기 위해서 여자에게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남자도 요 솔직하게 더 예쁜 여자에게 마음이 가게 되잖아요 그 예쁨이라는 요소는 요 분명 남자에게 매력 포인트가 맞거든요 그것처럼 여자들도 요 남자가 가진 능력이 여자에게 어필되는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로 생각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치페이를 요구하는 남자에게서는 분명히 어떤 매력지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어, 손해보고 만날 생각이 없다라고 느껴진다는 거죠. 사람들은 요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걸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즐거우려고 내가 원해서 쓴 거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서 남자가 그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시작한 거라면 당연히 그 비용을 남자가 지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분명히 남자가 여자를 원해서 그것을 시작했다면 남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원하는 건 여자의 마음을 얻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데이트 비용이 분명 필요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자에게 전가시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여자는 요 남자를 아직 좋아하거나 이 남자를 내 남자로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는 상태니까요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자가 만약에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어서 시작한 거라면 그 여자가 아마 데이트 비용을 부담하게 되겠죠 세 번째는 요 사랑받는 걸 좋아하는 여자 입장에서는 요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자들은 요 보통 남자가 주는 어떤 배려나 희생에서 자기를 사랑해 준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때 남자가 주는 어떤 것이 되게 소중할수록 그 소중한 것들을 나에게 줄수록 여자는 분명 더큰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게 되겠죠. 현대사회에서 돈이라는 건요 정말 소중한 거거든요. 근데 그 소중한 것을 나에게 준다라고 느껴지게 된다면 여자 입장에선 당연히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되겠죠. 그런데 이걸 더치페이 부분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정도까지는 줄수 없어 라는 선으로 여자들한테는 인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 물론 남자가 먼저 사귀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치페이에 대해서 찬성하고 잘 따라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요 남자친구에게 밉보이기가 싫어서 헤어지고 나서 남자친구의 뒷말을 듣기가 싫어서 혹은 남자친구가 나를 된장녀로 생각하는 게 싫어서 이런 마음들이 깔려서 남자친구에게 내 속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걸 잘 설명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남자친구하고 충돌을 만드는 건 별로 원치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더치페이를 찬성하는 분들도 분명 계신다는 거죠 네 번째는 요 정서가 메마른 남자로 느껴져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이라는 건요 지극히 감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돈이라는 건또 지극히 합리성을 생각하게 될 부분이죠 연인이라는 목적으로 대하고 있는 남녀 사이의 핵심은요 사실은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채 들어오기도 전에 합리성이 전제되어야만 그 사랑이 가능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니까 당연히 반발 심리가 생길 수 있는 거겠죠 사랑을 기대하고 있는 여자 입장에서는요 합리성을 전제하는 남자에게서 로맨틱함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관계가 비즈니스적인 관계라든가 룸메이트 이상의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요 부모님의 사랑과 너무 많이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인데요 그 부모님들은 요 나에게 재는 것도 없고 계산하는 거 없이 마구 퍼주시잖아요 그분들이 만약에 내가 집에 갔을 때너 밥값을 좀 냈으면 좋겠다 너도 이번 달에는 전기세를 좀 내라 네 학비는 네가 알아서 내라 이렇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다면 아마 그 부모님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성장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돼도 요 부모님은 나에게 청구서를 날리지 않아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님에게 한없는 사랑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없는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성공을 해서 내가 어른이 되고 내 부모님이 노약해지게 되면 그 부모님에게 용돈도 드리고 부모님의 위기 상황이 되면 내 돈을 한없이 아낌없이 나도 줄수 있게 되겠죠. 근데 여성분들은요 그런 성향이 많이 있거든요 남자분들이 데이트를 하면서 돈이 나가는 게 분명 아까울 거예요 나도 힘든 상황이 분명 있으니까요 사실 어떤 여자를 대할 때 마음껏 퍼주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정말 도가 지나칠 정도로 내 피를 빨아먹는 것 같은 그런 여자를 만난 경우도 분명 있겠죠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저 여자는 계속 저렇게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자들을 만나신 경험도 분명 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제외하고요 대부분의 정상적인 여자들은 요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 게 진심으로 느껴지면 그때부터는 요 함없이 퍼주려고 해요. 남자가 돈이 없으면 더 챙겨주려고 할 거고요. 남자가 돈을 이 정도 냈으면 자기도 어느 정도 내야 된다고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사랑하는 마음을 여자로부터 얻지도 못했고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여자한테 주지도 못한 상태에서 더치페이를 하자 라고 전제를 하게 되면 여자 입장에서는 요 나에게 계산적으로 들어오는 남자라고 밖에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요 더치페이를 요구하는 남자에게 맞춰줬더니 결국에 똥 되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많은 여성분들이 연애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더치페이를 하면서 남자를 쭉 만나 왔는데 결국 똥 됐다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고 그 남자의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여주고 그렇게 서로 노력을 해왔는데 결혼을 해서 보니까 헤어지고 나서 보니까 그 남자가 아니나 다를까 그동안 더치페이를 싫어했던 여자들이 우려했던 행동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된장녀처럼 여우처럼 행동했던 여자들이요 시집도 잘 가고요 남자친구도 좋은 남자 만나서 호강한다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이걸 단지 결과만 가지고 그렇게 짜맞추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더치페이를 처음에 요구했던 남자들의 행태를 지켜보면 합리적으로 계산하면서 시작했던 그 시작점처럼 계속 사귀어 가면서 결혼한 이후에도 자기 와이프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계속 계산된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그 계산된 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여자를 과감하게 내치는 모습들을 보여왔다는 거예요 더치페이를 선택하고 안 하고는 두 남녀 사이의 문제기는 해요. 두 사람이 사랑하고 두 사람이 원한다면 더치페이는 아주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다면 적어도 어떤 부분은 먼저 내가 포기를 해야 그녀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녀의 사랑도 기대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부터 너무 합리성만 내세우면요. 여자들이 원하는 로맨틱함이나 그런 감미로운 사랑에는 요 접근도 못하고 끝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